여자여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저도 아주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순간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개학식 3월 3일입니다 제가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학교에서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을 갔어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13년 최고의 공포였습니다 팬티를 딱 봤는데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윙윙 소리가 나고 눈 앞은 하얘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나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칠 찰나에 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마 말로만 듣던 생리인가? 근데 그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요. 생리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거였다고? <웃음> 이게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나의 이 생리요를 봤을 때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황스러움, 불편함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여태껏 봐오던 새빨간 피가 아니라 갈색이고 너무 무서웠죠. 제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머니께서 화장실로 달려오셨어요. 근데 제 속옷을 딱 보시고 잠깐 가만히 계시다가 제양 어깨를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이건 생리야. 여자가 된걸 축하해 맞습니다 제가 여자여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은요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처음 확인한 날 바로 첫 월경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월경이 딱히 저에게 좋은 기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서툴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도 패드에 막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특히 체육 시간에는 움직일 때마다 속옷, 그 엉덩이 뒤쪽을 만져보는 거죠 혹시 샜을까 봐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니까 찝찝함에 냄새나는 건 기본이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생리통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도 제가 생리 이튿날까지는 생리통이 있습니다 대만 아픈가요? 사실 속도 좋지 않고 막 머리도 어지러워요. 한 달에 한 번, 거의 일주일을 함께하는 이 월경은요. 여성이 처음 월경을 시작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쭉 함께하는데요. 저도 20년 가까이 월경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요. 생리용품의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다는 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착용감도 좋지 않았고요.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어찌나 찝찝한지. 그치만 머리 속으로 외치는 거죠. 아임 프로. 나는 프로다 이런 것조차 이겨내는 게 진짜 프로다 이러면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게다가 어쩌다 월경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하면 또대 인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생판 처음 보는 여자라도 혹은 평소에 원수 같이 지내던 여자라도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통합이 완성되는 그만큼 월경은 여성들에게 되게 불편함 번거로움 뭐 두려움 많은 사건 사고를 안겨주는 주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드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여성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뭐 그만큼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최근 몇년 사이에 이제 성분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또 유기농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서야 여성들이 좀더 많은 선택권이 생겨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세계 여성들의 고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한국인 여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1초에 6개씩 팔린 다는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1위를 차지한 브랜드죠. 라엘의 공동 창업자 세 분입니다. 제가 꾸준히 라엘 제품들을 사용해왔다는 걸 아마 오래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라엘이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미국 친구들로부터 입소문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런칭에 성공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처음엔 한국에서 써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생리대 파동이 일어났을 무렵에 라엘이 한국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써볼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다른 좋은 브랜드 제품들도 아주 많겠지만 저한테는 라엘이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패드 쓰는 거 그렇게 불편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제품이 바로 라엘 제품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로 라엘의 중형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제 인증 테스트도 다 통과한 100% 유기농 순면 커버 패드입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적었어요 라엘 패드는 옆으로 새는 걸 막아주는 디자인이 아주 탁월한데요 월경혈을 되게 많이 흡수해주고 위아래로 꽉 채워주기 때문에 진짜 세게 누르는 거 아니면 아슬아슬해도 옆으로 새진 않더라고요 패드 디자인 라엘을 진짜 잘한 것 같고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생리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엘을 쓰고 나서부터 확실히 생리통이 조금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20대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확실히 줄었고요 어, 염증 같은 증상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완전히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요즘은 탐폰을 또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탐폰도 라엘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리대랑 탐폰 둘다 라엘 제품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월경,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성들만이 겪어야 하는 이 월경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11월 라엘에서 엄청난 할인율의 라엘위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14일부터 30일 생리대부터 뷰티, 건강기능식품까지 최대 60%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라엘위크는요 1년 중 라엘의 생리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스케일의 할인 프로모션에서 할인이 또들어간다고요네 데이지 채널은 가능합니다 <웃음> 이 추가 할인율이 들어간 히든 딜을 우리 데이지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오픈을 해주시겠다고 또라일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 히든 딜에 가장 추천하는 옵션인 여성의 날 패키지부터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이게 바로 여성의 날 패키지인데요. 여성의 날 패키지는 A와 B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B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밤 제가 딱 쓰는 것들만 모아놓은 알찬 패키지이기도 하고 수익금을 한해 동안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해 후원하는데도 사용하는 아주 착한 취지의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중형 두팩 그리고 대형 슈퍼롱 마지막으로 팬티라이너도 일반 롱 이렇게 한 톡씩 들어있는데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여성청결제 그리고 휴대용 페미닌 티슈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여성의 날 패키지는 일러스트 작가 강한님과 콜라보를 진행해서 예쁜 손수건과 일러스트 엽서까지 보시는 것처럼 기분 좋게 들어가다 는 선물 같은 패키지인데요. 실제로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예쁜 상자에 담겨 오고요. 패키지 A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랑 청결제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이랑 롱 생리대 대신 이 입는 오버나이트 그리고 폼 여성 청결제가 들어갑니다. 특히 밤에 새는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입는 오버나이트를 강추하는데요. 입는 오버나이트 줄여서 이보버인데요. 이 이보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요. 역시 100% 유기농 순면 커버로 제작되어서 엄청 부드럽고요 새는 게 걱정돼서 잠에 집중이 안될땐꼭 찾게 되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이 제품은 360도 흡수체로 디자인이 되어서 정말 철통방어 절대 새지 않는 꿀잠 보장 아이템이고요 소프트밴드라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예전에 붙이는 오버나이트 써봤을 땐 정말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 조금만 삐뚤어지면 새 버려서 쓰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라엘의 이보버는요 앞뒤 옆으로 마구마구 굴러다녀도 이게 다 감싸주니까 세지가 않더라고요 쫙쫙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착용감도 아주 끝내줘요 오버나이트 쓰시는 분들께는 아주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라엘위크 히든 딜에서는요 이 라엘의 건강기능식품도 할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질유산균 그리고 PMS 개선 건강기능식품들 많잖아요 이 라엘에서 여성 건강까지 책임지겠다 하면서 아 공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런칭 기념으로 아주 큰 할인에 들어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히든 딜 가격이 얼만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옵션 가격을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는 이 히든 딜이나 라엘 위크를 통해서 가져가는 추가 수수료 수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경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마음껏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세일 행사에 또 세일을 하는 데이지 또 세일 안에 대또 세일 지금부터 얼라엘의 히든 딜을 공개합니다 와우! 할인 리스트 정말 많죠?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세트부터 팬티라이너 세트 여성 청결제 세트 러브 에코 키트 여성의 날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까지 기존 할인율도 반값에 가까운데요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서 반값보다 더싼 가격에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세일에 세일에 또 세일 대또 세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엘과 함께하는 월경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여자라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여자라서 두려웠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성이기에 그만큼 나를 더 소중히 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인 제가 다른 여성인 당신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